GT5는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신규 차량들이 계속 쏟아 하고 있죠 따라서 차량 순위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 최강 차량 탑10을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살짝 주관적이에요 첫 번째 차량은 그루티 퓨리아 일단 이 차량은 디자인이 정말로 예쁩니다 이 세련되면서 아름다운 눈매 문짝도 옆으로 이렇게 열리고 아름다운 뒷모습에 가벼운 스포러까지이 차량의 특징이라고 하면 핸들링이 정말 최강이에요 바로 왼쪽 정확하게 응답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거기다가 또 섬세해요 이렇게 빠른데 섬세하게 움직인다? 최강이죠? 당연히 사령구동 준비하시고 출발! 오케이 좋아 최고속도는 122마일정도 9위는 바로 X80 프로토예요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해요 뭔가 로켓 같기도 하고 건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양쪽으로 나눠진 가변 스폴러 이 기능은 이 차가 거의 유일해요 이 차량이 유니크함의 끝판왕이에요 1 0마저 독특한데 이 백파이어 소리가 거의 기관총이에요 이런 소리는 다른 차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자 당연히 4륜구동 준비하시고 출발 여기까지 최고 속도는 125마일 정도 이 차량의 최대 강점은 가속력이에요 악셀 밟는 순간 거의 미사일처럼 튀어나갑니다 핸들링은 살짝 애매해요 얘가 가볍고 빠르다 보니까 뭔가 살짝 날아가는 느낌? 근데 핸들링이 살짝 애매해도 어차피 가속력이 다 커버합니다 오케이. 다리는그로치 이탈리 RSX 이 디자인이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정말로 이뻐요 퓨리아보다 더 세보이고 날카로운 눈매 우아한 차체 곡선 이 문짝 보세요 이거 강인해보이는 뒷모습 당연히 더 살인구동 준비하시고 출발 체력 백 몇초야 최고속도는 무려 131마일 심지어 거기다가 핸들링도 좋아요 날카롭게 따라오는 주행성능 여기서 바로 왼쪽 그렇지! 밸런스가 진짜 좋은데 이 차의 단점을 뽑자면은 비싼 거? 그것 빼곤 없습니다. 다음 차량은 오셀롯 파리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너는 왜 눈을 그렇게 뜨니? 이 헤드라이트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뒷모습도 뭔가 좀 밋밋한 것 같고 디자인은 살짝 아쉬운데 성능은 거의 핵수준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구동 방식은 후륜! 걱정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로백 준비하시고 출발! 여기까지! 최고속도가 무려 133마일 접지력 굿! 차가 안떠요 거기다가 핸들링 같은 경우는 이 살짝 안들어가는것 같은데 그건 뭐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 이 얼굴만 빼면 은 얘가 최강이에요 다음 차량은 디베스트 에이트 이 차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도용 비질란테요자 준비하시고 출발 차량의 직발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최고 속도는 125마일 정도 구동 방식은 후륜 이 차가 비즈난트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가 3톤이 넘어요 따라서 다른 차를 박으면은 차가 날아갑니다 진짜 말도 안되게 무거워요 어? 저로 가시고 트럭도 박아 혹시 핸들링도 무겁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나름 가벼워요 이 무게에 비해서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보자면은 참새마냥 조만한 얼굴 도저히 자동차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대한 배기구 디자인은 뭐 취향을 많이 타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다음 차량은 오셀러 넥스의 21 디자인은 나름 이뻐요 막 엄청 이쁜건 아닌데 타고 다니기 괜찮을 정도?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자 준비하시고 출발 오케이 최고속도는 1 2 0마일 정도 그리고 핸들링 기가 막히고 왼쪽 그렇지 이쪽으로 스무싸게 가속력 핸들링 안정성 거기다가 접지력도 좋아 이 차량은 뭐 딱히 단점이 없어요 굳이 뽑자면 최소기 살짝 낮다는거 다음 차량은 페가시 이그너스입니다 디자인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당연히 사륜구동 와 이거 타이어 두건거 봐요 광폭타이어네 자 준비하시고 출발 제로팩 측정 완료 최고 속도는 127마일 이게 핸들링이 뭔가 살짝 엉덩이가 무거운 느낌인데 컨트롤하면 문제없어요 다음 차량은 베네팩터 크리거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 업계에서 1등을 독차지하던 녀석이죠 4륜구동 차들 중에서 거의 가장 빠른 반응속도 출발 스타트 가속도 4기급 핸들링도 4기급 섬세한 핸들링 뛰어난 안정성 이런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크리거 지금 사도 문제없습니다 출발 여기까지 최고속도는 132마일 정도 다음 차량은 페가시 토레아도로입니다 디자인을 보시면은 옛날 갬성이 살아있어요 직선이 많이 들어간 전면부 그리고 강인해 보이는 뒷모습까지 이 차량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차 중에서 제일 빠르다는 거 당연히 사륜이고요 준비하시고 출발 <웃음> 여기까지 최고속도가 무려 136마일 얘가 속도는 빠른데 핸들링은 살짝 아쉬워요 왼쪽으로 돌리시면은, 약간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핸들 좀안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대망의 1위. 그것은 바로 오셀럿 버추입니다. 전기차인 로터스의 에바이어를 모델로 만들었고요 당연히 사륜. 준비하시고, 출발! 제로백 측정 완료. 최고속도는 119마일 정도. 이 차량의 특징은 말도 안 되게 빠르다는 거. 거기다가 전기차 치고, 코너링도 괜찮아요. 왼쪽 살짝 언더스티어 경향이 있지만 브레이크 밟으면 문제없습니다 디자인도 훌륭하고 지금 그타 세계관에서 이 차량이 최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컴은 여기까지